원고와 피고 b 는 이혼한다. 피고 b 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b 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억 2천 1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시동생 피고 c 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아내인 원고와 남편인 피고 B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가 1984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는 성년이 된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피고 B는 혼인기간 동안 시댁에 가는 문제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 등 가정사에 관하여 원고인 아내가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심한 폭언 및 폭행 을 하였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 대로 가정사 등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원고는 2012년경 자궁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남편은 이에 대한 배려도 없이 2013년경 홀몸이 된 자신의 모친을 아내가 모시지 않는다 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12년경 자신 영위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소재의 토지와 건물에 재권 최고액을 10억여 원으로 하고 채무자로는 자신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근저당권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은 주유소 부지와 건물인데 남편이 1993년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96년부터는 아내인 원고가 약 3년 정도 주도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99년경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주유소를 임대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는 자신이 직접 운영까지 하였던 주유소의 부지와 건물에 남편이 자기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와 같은 상당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2년 12월경에는 남편에게 명의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당신 재산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남편은 그 다음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내와 아내를 옹호하는 큰딸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와 옷을 아내의 얼굴에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아내와 큰딸을 미리 일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여 맨발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내와 남편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내는 2013년 2월경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 근거를 보면 혼인관계의 파탄은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원고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가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원만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위자료 액수로 2천만 원을 정하였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한때 남편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100억에서 150억 원의 면매출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재산 형성의 경위와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아내와 남편의 혼인 기간 중 수입 및 생활비 기여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내인 원고의 순재산은 약 2억 6천만 원, 남편인 피고비의 순재산은 약 5억 9천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해서는 원고가 45%, 피고가 55%라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남편인 피고비는 원고인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억 2,100만 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아내는 사회행위 취소 및 원성회부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회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라는 점에 대한 보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존 채권이 될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또한 민법제 839조의 3 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부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비록 2013년 3월 27일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원고가 그 이전인 2012년 12월경 피고비와 별거하기 시작하여 2013년 2월 14일 피고비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 비로 하여금 원고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이 사건의 경우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시동생인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아내인 원고의 남편인 피고 B에 대한 이혼 청구, 시동생 피고 씨에 대한 사행위 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하였습니다.